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용사의 목걸이에요. 용사의 목걸이는 유저들 사이에서 환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단계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성장하는 장비 아이템이에요. 따라서 1단계부터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며 절약 구간에서 습득할 수 있는 레벨업 보상 상자에서도 지급받기 때문에 소지품에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만약 소지품에 없다면 세력본부에 있는 용사의 제작대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어요. 제작에는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 2개와 별빛 아키움 가루 5개를 재료로 필요해요. 그리고 단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각성재료 2단계부터 차례대로 제작하여 장비를 강화하면 돼요. 또한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은 명예상점에서 명예점수 2000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출석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용사의 목걸이를 7단계 강화부터는 에버나이트와 데이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단계를 상승시켜야 하며 사용효과 기능이 추가로 작용하게 돼요. 에버나이트의 경우 사용효과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동료에게 실드를 걸어주며 옵션은 받는 피해 감소와 체력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데이어 목걸이의 사용효과는 주변 아군을 일정시간 동안 무적효과를 적용시키며 옵션으로는 시전시간 감소와 정신이 붙어있어요. 효과만 두고 봤을 때는 데이어가 에버나이트보다 좋아보이지만 옵션에 있는 피해 감소 때문에 에버나이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게다가 체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에버나이트를 착용하면 캐릭터가 많이 탱탱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 힐러분들이 데이어 목걸이에 붙어있는 정신 옵션때문에 착용하시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힐러도 에버나이트로 착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유는 죽지 않고 오래 버티면서 힐을 주는 것이 전쟁이나 레이드에서 지속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목걸이는 저승의 밤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저반 목걸이와 용사의 목걸이를 착용해요. 딜적인 면에서는 저반 목걸이가 우월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탱킹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두 종류의 목걸이를 모두 준비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스왑해가면서 사용해요. 하지만 저합 목걸이는 합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사의 목걸이를 먼저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용사의 목걸이 각성 재료는 상위 단계로 가면 많은 수의 기억의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예점수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도 10단계까지는 찍어두는 것이 좋아요. 10단계 이후부터는 피해 감소가 6%로 고정이 되며 다른 부가적인 능력치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각성 재료를 제작할 때 착용하고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꼭 확인하고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각성을 시도할 때 에버나이트와 데이어를 선택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두번 확인해야 해요. 작성에는 실패 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용효과는 단축키 슬롯에 등록해서 이용하면 편해요. 설명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끝